안녕하십니까 9월 2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주시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1%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S&P500지수는 올해 신저점을 경신했네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9%까지 급등했으며 2년물 국채금리도 4.3%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킹달러의 영향으로 영국 파운드와는 아시아 시장에서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으며 유로와도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유가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달러의 초강세는 보통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 있겠네요. 연준 의장이 언급한 긴축시 감내할 고통이 이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 매우 우려가 되지만 이 우려스러운 변동성이 곧 진정되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 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87%, 매도 13%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만천 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7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000포인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1 8 0 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포지션 동향으로 볼때 하락 우위가 예상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9월 27일 금일 주요 경제표 지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금일 오후 8시 30분에 8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오후 11시에 소비자 신뢰 지수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연설은 거듭 긴축 관련 언급 가능성이 높겠으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전치인 103.2보다 소폭 높은 104.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판매는 이전치인 51만 채 정도에서 예측치는 50만 채 정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